안녕하세요. MD용의 과학상식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깨알광고 광고요! 이 영상은 3만원대 피판 무선 마이크로 녹음합니다. 서기 1800년 이태리의 과학자 볼타는 황산용객의 구리와 아연을 넣어 볼타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의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은 음극관 실험을 통해 전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100년 동안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가르쳤는데 거꾸로라니! 어떡합니까? 100년 전 과학자들은 재미있는 결정을 합니다. 자자,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해도 오메법칙 틀리지 않잖아. 어때, 오케이? 이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헷갈리게 된 겁니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그렇다면 전기는 전자의 흐름일까요? 아닙니다 전선을 통과하는 전자는 달팽이보다 느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자가 달팽이보다 느려 전자의 속도는 대략 초속 3000km 엄청나게 빠르죠? 여기에 1m짜리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에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끝에서 출발한 전자가 왼쪽 끝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니 달팽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분이면 가겠다. 그런데 초속 3000km로 달리는 전자가 이 끝까지 가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자는 초속 3000km로 원자핵을 공전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핵을 공전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분포해요. 그러나 원자핵을 공전한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선에는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왼쪽 끝에 전자에 전압을 가하면 밀려나겠죠? 밀려나면서 오른쪽 전자를 밀어내요. 그럼 또 밀려난 전자는 오른쪽 전자를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말 그대로 전자는 좌충우돌하면서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원자핵을 도는 공전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립니다. 전자가 달팽이보다 느리다면 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왜? 스위치를 켜면 불은 바로 들어올 거예요. 전자는 느리지만 전기는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와 헷갈리지 않나요? 정말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일렬로 늘어선 구슬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구슬을 밀어 볼까요? 미는 힘은 압력이에요 전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구슬을 1cm 밀었더니 30cm 떨어진 구슬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왼쪽에 가해진 힘이 구슬과 구슬과 구슬과 구슬과 구슬을 매개체로 해서 맨 끝에 구슬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구슬의 길이가 100m라고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구슬은 비록 1초 동안 1cm를 움직였지만 구슬에 가해진 힘은 구슬을 통해서 순식간에 100m까지 전달됩니다. 이렇게 힘은 구슬의 속도에 관계없이 먼 곳까지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전기 흐름도 똑같습니다. 전자는 구슬처럼 서로 충돌하지 않고도 힘을 전달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왼쪽 끝에서 전자가 1mm 움직이면 거의 동시에 오른쪽 끝의 전자도 1mm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매개체로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동일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일까요? 아닙니다. 전선을 이동하는 전자는 달팽이보다 느립니다. 전기는 전자를 매개체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MD용의 과학상식 코너 전선을 통과하는 전자는 달팽이보다 느리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방송 좀 망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주제가 어려웠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다면 과학상식 코너를 자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볼타전지의 원리고요 이건 황산 용액입니다 황산은 H2SO4 이건 아연, ZN, 구리, CU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어 이온화도라는 거 기억이 나요? 아니요 이온화가 잘 되는 정도 금속에 그 중간에 수소가 끼워져 있어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 이온이 잘 되는 금속들이 있고 수소보다 이온이 안 되는 금속들이 있어요 이온이 안 되는 금속들은 우리가 보통 귀금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잘안 변하는 거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백금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플러스 전국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온화가 수소보다 잘 되는 금속들은 마이너스 전국으로 써요 그럼 여기 황산 용액이에요 이온이란 말은 들어봤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 여기 보면 은 네. 황산을 물에 넣으면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SO2 마이너스랑 H플러스 두개 그런데 얘는 수소보다 이온화가 더잘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용액으로 들어오면서 z n E플러스인가?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E플러스는 맞을 것 같아 플러스 이온으로 되면서 플러스 이온이 되면 여긴 뭐가 남아요? 전자가 두 개가 남게 돼 그러면 이 아연에는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전자가 네. 쌓여 전자가 쌓이는데 그럼 이 아연이랑 구리를 전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전자가 쌓였으니까 전압이 발생했겠지 아연에 있던 전자가 쭉 타고 구리로 가 근데 구리는 이온이 안돼 여기 구리까지 온 전자는 어떻게 될까? 수수랑 결합해 가지고 H2 수수의 전자를 줘 그러면 수수이온이 수소 분자가 되면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해요. 이러면서 전기가 흐른다. 이게 바로 볼타 전지의 원리예요. 매우 간단하죠? 요거 황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성 용액에 해당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 그런 실험 있잖아요. 뭐냐면 오렌지에다가 아연이랑 불이 전극 딱 꼽아가지고 전선 연결해서 꼬마 전구 연결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신기하죠?